녹화 제대로 하고 이번에. <웃음> <웃음> 어상시다 끝내세요. 알고 있는 포인트들은 제외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포인트를 들어갈게요. 페이지 50 페이지. 유형 1 유형 1자 뭐라고 되 g e r The world in the country, Ladia, and the sector of the w o 넓이 구 There, y o 구하 e too 의 a t e y o u r l r l 또는 e r 제곱 세타. 뭐가 없어? 뭐가 없어 R이 없어 그러니까 R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잖아 네.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구해야 되니까 L이 뭐기 때문에 R 세타 그럼 R이 얼마다? 2 24다 들어올게요 2분의 1 R L 됐죠? 얼마 나오게 됩니까? 어 잠깐만 둘레가구나 호의 길이가 아니라 둘레는 이 e r 플러스 뭐야? L 그러니까 얘가 다시 풀면 이 e r 플러스 R 세트인데 얘가 3R이니까 R은 얼마다? 8 8 8 정답은? 32파학장 32. 32. 유형 2 몸이 더워라 유형 이 너희는 벗는데 나는 입을 수밖에 없다. 유형이 <웃음> 2분의 5단 크고 단 크고 세타가 5이보고 세타가 5단 크고 사타가 5단 크고 세타가 5단 크 사인값만 양수다 고세타세타는 사인 7분의 루트21 5단 크이 세타가 이단 크고 1타가 5단 크고 세타가 5단 각고 세타가 5얘가 세타가 때단고가5이고 루트 가 5단 크가 루트 48, 루트 28. 루트 7. 그럼, 탄젠트 세타를 물었으니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루트 7분의? 20. 루트 21이지만, 요 범위기 이 때문에 탄젠트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 처리하시고, 결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다음, 유삼. 유삼. 오전에 끝나는 날 같은 경우는 다음날 오후까지니까 24시간 넘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집에 가셔서 좀 푸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수트 끝내기랑 어서 합시다 네. 세트 최소한 4개 왜 인상 써? 아니요 아니요 써? 괜찮아 인상 써 어떻게 쩌 인상 쓴다는 거 맞지 않는 거면 가만히 있어야지 <웃음> 자 A, 코사인, 9, Bx, BX, 플러스 3이 3. 녀석이 주기가 얼마? 4파 주기 4파이 최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A, B를 구해달래요 자 주기는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 네. BX가 뭐가 되게 하는? 2파이가 네. 되게 하는 X값이다 라고 얘기했지? 네. 그럼 B는 얼마가야 돼? 2분의 1 2분의 1, 1. 음. 신경쓰지 마 얘는 3만큼 들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a에 집중할 겁니다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니? 작다 그랬니? 양수라 그랬지? 네. a 양수야 그러면 원래 이 값은 아무리 커 봐야 1 아무리 작아야 마이너스 1 그럼 최소와 관련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 a 곱하겠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a에다가 뭘 더해서? 3을 더해서 3. 뭘 만든 거야?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얼마여야 돼? 4 a가 다나왔죠 다음 유사 코사인 제곱 얼마? 6분의 네네, 파이. 파이 이제 읽어주지도 않네 플러스 탄젠트 제곱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음. 의 값은 이거 얼마야? 30도네 네. 코사인 30도 얼마지? 2분의 3 제곱했으니까 4분의 3, 4분의 3. 시우야 푸는 데 집중할 거면 나오어도 되잖아 이거는 120도지? 네 120도는 60도에 집중하겠지?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인데 마이너스 들어가 거구나그지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 아. 3 4분의 15그 다음이 아우 그찮다이경호 조금만 카메라를 돌려서 유형 5. 자 0에서 그거나가 덱스가 작거나가 덱파이에 대해 1 플러스 루트 이 사인 e x 가 0이야. 모든 해의 합이라고 했지. 네. 자 네. 어제 얘기 안 했는데 이 삼각 방정식, 삼각함수를 사용한 방정식에서 모든 해의 합 이걸 해결할 때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아. 그래프도 사용하면서 대칭성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쨌든, 사인 2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것에 의해 주기가 얼마야? 주기는? 파이. 어, 파이지. 이쪽에 그림을 좀 그려볼게. 쉬. 근데 우리는 0 부터 파이 까지니까 한 주기만 그림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 가 얼마? 파이. 파이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2분의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겠지 요 값하고 요 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이 얘기거든 값을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번 우리가 더하기 빼기로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때? 같아요 자우기는 같아. 요만큼에 이만큼을 더하고 싶은데 요만큼을 뚝자가 여기다 붙일 거니까 결국은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는 거지 네 괜찮아? 그러니까 요만큼 얼마야? 2분의 파이에다가 파이. 파이. 파이를 더할 거야 그러면 2분의 3파이 됐슈 그래프 이용해서 대칭성 사용하는 거 어차피 요렇게 돼 있고 이각하고이각하고 위치가 이 선대칭에 의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걸 이용한 거야 그러면 원래 는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여기 들어갈 값이 음수니까 4분의 5파이랑 4분의 7파이잖아 얘네들이 각각 다 얼마야 2x가 이거니까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8분의 5파이랑 8분의, 8분의 7파이야 7파이. 그럼 더하면 8분의 1 12. 2파이 약분하면 응. 2분의 3파이잖아 어 선생님 답이 똑같아요 오 <웃음> 다음 7번 아 6번 2형 6 1을 보면 o 크거나 같 u 세타가 a t 파파이지지 x 에 대한 방정식6 x 제곱 플러스 4코 s 인 세타 x 플러스 2차. 사인 3차. 세타는 0에 대하여 실근을 갖지 않는 t yo. Sugar, g 이 x 에 대한 차방정 b 이 2차 방정식 b 실근을 갖 a 않는다. 판 c 식 a 는 b c a 아, 0보다 어떻다? 작다. 작다. 자, 이걸 만족하는 범위가 알파보다 세타, 베타. 배... 이렇게 되겠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 두 개가 다르게 있잖아. 네. 그래서 불편하니까 누구를 조져? 코사인 제곱. 인 제곱 X를 뭘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세타로. 나 8로 나누면서 해도 되겠지? 네. 네. 그러면 2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습니다. 2차부등식 풀고 싶은데 2차부등식을 내가 풀건데 귀찮잖아. 그 사인 세타를 뭘로 치환할까? T,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기는거지. 이 범위에 그러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작아요. 2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는 커요 2, 1, 1, 2, 마이너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교점이 두개 생기는데 어디하고 어디 마이너스 네. 2분의 1과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2와 2분의, 2분의 1에서 1. 0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잖아요 t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죠 1은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잡히겠네. 괜찮아? 이게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0보다 위에. 어 미쳤나 봐. 이 그림이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 그림이. 여기보다 커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가 뭐보다 크면 돼 2분의 1 보다만 크면 돼 t가 2분의 1 보다만 크면 돼자 그럼 t가 누군데? 돌아와야지 이제 사인 세타가 2분의 1 보다만 커지면 돼자 그럼 사인 세타의 그래프 또 그릴게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샤랄라 이렇게 될거 아니야 2분의 1 여기 지나가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한거 아닙니까? 요 범위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고 합니까 알파랑 베타 아삼알파 플러스 베타 자 알파는 2분의 1 나오려면 첫 번째가 얼마? 30도 여기는 요만큼이 30도이기 때문에 150도 그죠 네. 그러면 3알파 플러스 베타는? 240도 240도는 60 곱하기 4 얘가 3분의 파이 그럼으로 전국은 3분의 4파이. 4파이다. 맨 왼쪽에 있는 애들은 지워도 되겠죠 여기는 대체성 제외하고. 네. 7번 삼각형이 있는데 a, b의 각이 나와있고 모두 뭐도 알수 있는 거야? c의 각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여기가 45도 그렇게 보이지 않으 여기가 15도 그럼 여기 몇도 120도, 120도, A, B, C. C. 이때 AB의 길이가 8이야. A의 길이가 8이고, 뭐의 길이를 구하면 돼? BC의 길이를 구하면 돼? 여기가 X네? 네. 각, 대변, 각, 대변, 끝났네? 무슨 법칙 사용하면 데 사인 어, 법칙. 어, 그럼 사인. 45분의 X는? 사인. 120분의 8이다. 사인 120도는 누가 똑같기 때문에? 60도 그럼, 완벽하게 똑같이 계산할게요 네. 2분의 루트 2 나올 거고 2분의 루트 3 분모 분자다 똑같이 2 곱해버릴 거예요 네 그럼 이쪽은 루트 2분의 네, x 그래. 여기는 루트 3분의 8 x는 루트 3분의 8루트 2그러으로 3분의 8루트 2 여기 언제쯤 믿음으로 내가 풀고 나면 답을 안보릴래68 아. 6 8 부터구나 삼각형 abc가 있어 abc 쳐놀라? ab의 길이가 6이고 ac의 길이가 10 6 10자 맞다 ad는 ab가 되게 ad랑 ab 6이래서 여기 사네 bc의 길이를 k라고 하자 k 제곱은 얼마입니까? 여기가 k이고 여기가 얼마야? 2트15 변들이 세 개가 다나와 변된 값이 다 나와 있지 네. 그럼 뭘 사용할 거냐면 코사인 사용하는 게 옳다고 왜? 변세 개를 다 알아 그럼 각을 하나 알수 있는 거잖아 코사인 사용하면 근데 어떤 각을 알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자큰 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모르는 거지? 네.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 대각이 좋겠지. 네. 그럼 요 각을 난 사용할 건데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요 삼각형에 대한 코사인 값이나 똑같은 거잖아. 네. 큰 코사인에 있는 네. 2, 네. 6, 10. 10, 6의 제곱, 10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네. k 제곱은 네. 작은 코사인에 있는 네. 2, 네. 2 네. 6, 네. 6, 6의 제곱, 30, 어, 6의 제곱. 2배 제곱 마이너스 15. 계산하면 되겠다. 왼쪽 거 분모 얼마? 120. 136 마이너스 K 제곱. 은? 72. 72 마이너스 15니까 얼마야, 이거? 57. 둘다 3의 배수입니다. 19, 24. 5 곱할게요. 120분에 95. 즉136 K제곱이 95가 나와야 돼 K제곱은 41. 41 문제에서 뭐 물었어? K제곱 물었어 다음 6, 5 원이 있습니다 원 이렇게 옆에서 보면 내가, 내가 볼땐잘 그려 보이는데 너희가 볼땐 항상 우리가 찌그러져 있지? 네내 마음이야 자 얘가 뭐 대충 뭐해. 너희 눈으로 봤을 땐 직각 다 사보이니까 직각이라고 또 우기지면 안돼 <웃음> 60도 A B C A B 대 A C의 기계비가 3대1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이다 OK 하면 안 되네 3t t t t 어디의 길이가? 3분 의 a c의 길이가? 아 k 네 <웃음> 이런 제길 k 제곱을 구해달래 외적번의 반지름 2R이 얼마? 아니 R이 얼마? 7, 7. 7. 그럼 피타고라스를 못 쓰네 그치 피타고라스 쓰면 안 되지 와우 그럼 이 어떻게 칠까? 얘 길이는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데 2R분의 BC는 sinA sinA가 얼마기 때문에 2분의 6 0도뚫 루트 3이기 때문에 R은 7이라며 14분의 BC A는 2분의 루트 3 괜찮아? 네 그러면은 크로스 크로스 곱해주면 A는 7로트 3 나오겠네 네각 하나 변세계 이뭐 써야돼 코사인 그렇지 코사인 A는 2 3K k 분의 k 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47 코사인 A는 2분의 1이죠 60도니까 네 분모 얼마입니까? 6K 제곱 분의 10K 제곱 마이너스 147이 2분의 1입니다. 얘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3K 제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기고 넘겨주면 7K 제곱이 147입니다. k 제곱은 2 1 2원다 됐나? 네 유형 다 따라해 주시고요 기출 요정도 수준입니다 막 어려운 거 아닌데 요거는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무슨 공식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어차피 공식은 좋고 너희가 도형을 쓰는 건데 책에도 어떤 말이 써있냐면 저기 봐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한번 페이지 봐봐 바로 앞장인가? 네. 여기도 무슨 말이 써있냐면 사인법칙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각의 길이 세 개의 정보를 알면 나머지 한 개를 구할 수 있다 한 쌍이 맞아보는 변의 길이 각뭐 이런 정보들 세 변의 길이하고 한각 변색의 각 하나는 항상 뭐야? 코사인. 코사인이라고 봐야 돼 각이 두개 이상 나오면 사인이라고 보는 가능성이 높고 각이 두개 이상 나온다는 거는 나머지 한 각도 아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두개 이상이라는 거는 세 각을 다 안다는 거나 세 그러니까 각을 다 아는 경우 각을 많이 아는 경우는 사인으로 가는 게 좋고 변을 많이 아는 경우는 네. 코사인으로 그 가는 경우가 좋은데 그것도 이제 나오는 숫자에 따라 틀린 거야 변이 많다라고 해서 변두개각 하나인 경우 그럼 마주보는 하는 변의 각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구해내고 이제 다른 정보로 넘어가야지 오케이? 변색개각 하나 나와있으면 다른 각도 구할 수 있지 각들이 구해지는 순간 각이 많아지니까 뭐도 구할 수있어 사인 법칙 사용할 수도 있어왔다 선생님 외 저번에 반지름 구하라 그래서 외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고 싶은데 사인을 사용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t it. cosine is how you can get it. c o s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u can get it. cosine is how you 이, 변의 길이를 모르는데 이, 이 알아. a n get it. cosine is how you can get it. 이 o s i n e is h o 이 you can get it. cosine is how you can g c o s i n x is how 이용해서 먹어가면 돼. 외적으의반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네. 네. 오케이. 정리.